r 까 k 샀나봐요 되게 맛있어요 저는 제가 모더나 2차 백신을 맞았을 때 진짜 몸이 아팠거든요. 지하는 아닌데 햇볕이 안. 그래서 자가격리하면서. 나중에는 뭐집 대청소도 하고. s i n 이게 좀 그런 안 좋은 습관을. 제 몸이 조금 나,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소화불량도 발색만 커피 마시라서 소리가 좋은데 담만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댓글 보는게 낙이에요 하나하나 다 댓글 달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번 적으면 아니또어가 아니면 TV 일상 채널 에. 지금까지 제일 좋아했던 인생 드라마는 내 이름.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영상 올리고 싶어요. 히이팅